너 거기 있어. 자, 봐. 저랑 큰아 하는 거잘 봐. 잘 봐. 아 그게 아니야. 너 여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. 봐 큰아가 배운 게 있어. 자, 자, 봐봐. 자. 뭐지? 아, 나 근데 이거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. 어떡해. 아, 가만 아, 기다려. 어떻게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쪽에서, 이쪽에서 와줄래? 내가 지금 연구한 게 있거든. 아자, 그거 장난 <웃음> 좋아. 아자, 아자. 거기서 봐. 어, 아왜또 이쪽을? 일로 와라. 일로. 와, 일로 와. 자, 자, 가. 자, 자, 자, 이거. 자. 이게 귀엽지 않냐고. <웃음> <웃음>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이게 귀엽지. 잘 봐, 잘 봐, 잘 봐. 저기 간다. 알겠지? 제롱, 제롱, 자 아, 아너 혹시 밤 찾아? 자, 자, 제로아밤밤 아, 자밤 밤? 아, 자밤 밤? 아, 흥! 저기 제로이 디토스밖에 아니, 니가 이리 제롱이 얼굴을 찍어야지 뭐야? 제롱아 제롱아 밤 밤, 밤, 밤. 아, 내 손이를 내가 잘 보지, 잠깐 지 않아?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, 저 위에 올라간 것 같아 아무래도 재롱아너 지금 네 발밑을 너저 뭐하는 거야 뭘, 저 위에 올라간 <웃음> 아 저기 없어 저기 없어 얘 이제 올려달라 재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재롱아뭘 찾는지 중간에 잊어버렸어 자기가 찾는 게재롱아 이거 찾는 거 아니야? <웃음> 그 맞지 치자 재룡아 잘봐 어디 갔어? 재룡아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<웃음> 어디 갔어? 이제 줘, 이제 성취감을 줘. <웃음> 아, 이거, 이거 아, 더 그치다. 재밌게 연출이 되던데, 아, 나, 내가 손기술을 익혀봐야겠네?